여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되게 날렵한 이제 남성적인 매력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요즘 친구를 하는 전형적인 네. 고양이 쌍어풀이 인하온라인으로 정확히 있고요. 첫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눈? 네. 안녕하세요. 디에이 성형과 최정훈 원장입니다.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네. 네. 알고 있지만 드라마에 그 캐스팅된 배우와 가상 캐스팅으로 언급됐던 배우들 얼굴을 구위별로 분석해서 가장 캐스팅을 닮은 배우들이 누구인지 한번두분 있어서 보여주니다 와.. 이건 지난번에 좀더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예고편을본것 같은데 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남자 중국 이름은 박재원이군요 어, 사실 보였을 땐 사실 좀 비현실적으로 그릴 수 밖에 없죠 딱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속성도 날렵하고 불쌍해 어, 눈 크고 코는 역시나 오똑하죠 요새 트렌드가 아주 미남형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가장 트렌디한 이제 배우들을 잘 뽑았었네요 제가 연예인 남자분들 사진을 갖고 왔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눈이 길다고 그러거든요?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죠 지금 이 웹툰 눈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게 그렸죠 <웃음> 거의 뭐 귀에 붙을 것 같은데요 <웃음> 그런데 이 송강 씨 서강준 씨다와눈 정말 제가 재봤는데 거의 4.3cm, 4.7cm, 뭐 4cm가 훨씬 넘어요 근데 예, 박보검 씨는 조금 더 이제 순수해 보이는 데 외모가 있어서 조금은 다른 이미지인 것 같고 하지만 송강 씨나 서강준 씨, 안효섭 씨 같은 경우 이제 남성적인 매력 있죠 굉장히 무쌍해 좀 눈이 이제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매력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애교살이 되게 좋아요. 이제 애교살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화면발을 잘 봤거든요. 원래 화면에서는 이제 입체감 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남자분들도 애교 필러 나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런 느낌에서 이 배우드 코를 이제 살펴보면, 송광 씨도 이제 실선에 가까운 코, 콧대도 있으시면서, 근데 서광준 씨는 약간 매부리가 있어요. 매부리 있고, 박봉 씨도 약간의 매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안효 어, 씨는 약간 직선 코, 이제 오똑한 코죠. 전체적으로 다 잘생긴 코인데, 조금 더 날렵하고 좀 각진 코 아니고 매끄러운 직선 코? 요호에서는 송강 씨와 아효섭씨가 조금 맞는 것 같네요 송강 씨턱 나지 어우 정말 될일것 같은데요 어, 서강준 씨도 뭐 워낙 유명하게 배고요박보검 씨는 오히려 약간 사각턱이 있죠 안효우 님도 이제 매끈하네요 가장 비슷한 라인은 역시나 송광 씨네요 송광 씨를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서 이제 알게 됐지만 어, 이렇게 잘생긴 지는 몰랐어요 저는 만약 이 캐릭터가 드라마에 결정이 안 됐어서도 송광 씨를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광 씨의 그 이미지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꼬리가 좀 처졌고 길고 한데 되게 날렵한 이제 남성적인 매력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잘 뽑았다 이번에 여자 주인공 유나비 캐릭터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친구들 좋아하는 전형적인 고양이 스타일. 그러니까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이 크고 그리고 쌍꺼풀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진한 미나운라인 정도의 라인죠. 코끝는 역시나 슬림하고 작으면서 똑한고요 특성은 조금 갸름하고 이제, 이제 전체 얼굴이 굉장히 작은 얼굴로 이렇게 그렸네요. 아 제가 이런 미녀분들 분석해서. <웃음>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소희 씨를 눈을 보면 쌍꺼풀이인아웃라인으로 정확히 있고요. 눈도 길고 고양이 상이죠.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한 눈이네요. 눈이 이제 동그랗게 보이면서 뭔가 첫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눈? 오하성 씨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무쌍이지만 조금 어떤 당찬 느낌을 그러면좀 시원해 보이는 눈이고요. 어, 정수정 씨도 고양이 상이네요. 한소희처럼 인아웃라인이 눈이 길고 시원해 보이네요. 선택을 한다면 한소희 님하고 정수정 님을 뽑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고양이상에 가까운 눈이에요. 어, 코는 이제 오똑하고 슬림하고 좀 작아야 되는 게 핵심이네요. 한소희 님 코를 먼저 보면 직반은 아니에요. 약간 직선에 조금 가까운 코이긴 한데 콧대가 오똑하고 본인의 전체적인 이제 이미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매끈한 코고요. 김소현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직반이죠. 앞면에서 봤을 때얄쌍해진 않아요. 그래도 옆모습이 굉장히 직반에좀 부드러운 요새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코고요 오, 정수정 님이 직반이네요 얄쌍하면서 요새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코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정수정씨 코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한소희님 코도 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비슷하긴 하지만 직선에 가까운 코 <웃음> 약간 이런 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윤곽 라인 한번 볼까요 자 한소희씨 윤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 라인을 봤을 때 갸름하죠 갸름하면서 전체적으로 특선이나 이런 라인이 예쁜 라인이고요 사실 옆라인은 오히려 김소연 님께서 더 조금 닮아 보이네요 얼굴 자체도 워낙 작으니까 되게 닮아 보이고요 고아성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턱이 크시죠? 일반적인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정수정 님도 약간의 턱은 조금 큰 편이에요 하지만 걔도 갸름한 얼굴이 워낙 작으시니까 어, 사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말이 다 예쁘세요 다 예쁘신데 그래도 이 캐릭터하고 맞다고 한다면 저는 김소연 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 부위가 아닌 전체적인 이미지와 캐릭터 성격을 봤을 때 네. 가장 비슷하고 생각하는 배우 남자 여자 주인공 누구인가요? 음, 남자 배우는 뭐 처음부터 저는 송강 씨딱 네, 봤을 때 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 남자 배우는 이제 송강 씨를 제가 선택을 드리고요. 여자 배우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각 부위로 생각하면 사실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봤을 때는 한소희 님하고 정수정 님. 왜냐면 어쨌든 전체 이미지가 고양이상의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양이상의 느낌이 있었을 때 이제 두 분을 선택을 했고 그래도 더 조금 닮았다고 한다면 한소희 님을 선택을 했어요. 이 느낌이 한소희 님이 그동안 맡았던 그 캐릭터 있잖아요. 뭐 예전 그모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든지 좀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이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게 조금 매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조금 한소희 님을 선택했고 정수정 님은 조금 더 이제 도도한 느낌이 강해서 그 남자 캐릭터한테. 않을 것 같아요. 뭔가가 약간 오히려 더 강하게 주도할 것 같아서 한소희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를 한번 주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